이 현관과 출입문의 입구는 무조건 밝아야 합니다. 현관과 출입문은 돈이 들어오는 길이며 돈의 기운이 들어오는 관문이며 통과가 됩니다. 이 출입문 입구에 폐품이나 쓰레기 봉투, 화분 작동산 등이 쌓여 있다면 뒤에 흐름이 막히게 되며 차단됩니다. 산 정리정돈이 되어 있다면 건강하고 깨끗한 돈이 들어옵니다. 4. 깨끗한 부대가 강한 군데에 강군이 됩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하게 되면 운전 운이 상승하게 되며 운기가 상승하게 됩니다. 5. 풍수는 정리정돈과 청소 부지런함과 균면함이 기본이 됩니다. 6. 최소한 2-3년 이상 쓰지 않는 물건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굳은 기운이 쌓이게 되므로 운기 순행이 되지 않습니다. 7. 골동품을 구입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팔짐대나 소파는 가급적 중고품을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